서수연은 이명박 여사의 자백이 뜨거운 화두인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다. 리필록과 서수연은 TV에서 로맨스를 시작으로 TV에서 로맨스를 좋아했습니다. 이필모 씨는 지난 25일 방송에서 서수연 씨에게 진심을 고백하며 실제 연애 시작을 알렸다. 이필모 씨는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서수연 씨 몰래 이든 틀을 준비했다. 다른 테이블로 향한 이필모 씨는 촬영 중이지만 이게 저에게는 방송이 다가 아니고 리얼로 어떤 분을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고 있다며 제가 꽃을 준비했는데 그녀에게 한 송이씩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다. 꽃 이벤트에 이어 이필모 씨 지인이 서수연 씨에게 다가 왔다. 이 필모씨 지인은 수연아 방송이 아니라 오빠는 사신이 있다라고 필모 형님이 전해달라고 하셨다며 대리 고백을 했다. 이 필모씨는 사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101을 계약해서 연애하는 거라고 들었다. 그런데 101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 과연 진심 없이 가능할까 이건 분명 진심이어야 하는 건데. 그걸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다. 그렇다면 우린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 걸까 라고 말했다. 이필모 씨는 서수연 씨에게 진지하게 연애를 시작해도 돼. 냐고 물었고 서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필모 씨는 나는 이제부터 수연이 남자친구야 라며 오빠가 잘 해줄게 라고 말했다. 연애에 맞든 사랑을 잊고 지내던 대한민국 대표 싱글 남자 스타들이 그들이 꼽은 이상형과 사랑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연애에 맞든 시청률 상승과 함께 종편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간대 tvn 인생 술집 시청률 3.1%를 1.0%포인트 차이로 이기며 비지상파 동시간대 1위도 차지했다. 또한 KBS 2인기 예능 해피투게더 시즌 4 시청률 3.4%, 1부 3.5%, 2부 3.0%를 이기고 KBS 1뉴스라인 시청률 3.8%까지 제압하며지 상파 포함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이날 지상파와 동일 기준으로 산출한 연예의 마치 청률 유료 플러스 사인 비유료 가입은 3.9%였다. TV조선 연예의 막 2KBS 2인기 예능 해피투, 게더 시즌 4 시청률을 이긴 것은 지난 11월 15일. 포함 이번이 두 번째이다. 당시 해피투게더 시즌 4 시청률은 2.8%, 연예, 개막 시청률, 유료 플러스 사인 비유료 가입은 2.9%였다. 연애의 맛에서 이필모의 소개팅 상대 여성으로 등장한 서. 수연의 화제인 가운데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 수연은 방송에서 공개된 우아하고 단아한 미모로 시청자 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특히 그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한 학생으로 현재 박사. 과정을 밟으며 강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시절에는 제작진, 출연진, 시청자 모두가 방송용가, 상임을 인정한 가운데서 판타지가 작동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 방송을 위한 설정은 우리가 사는 현실의 발을 딛고 있는 진짜 누군가나 특정 상황을 소재가 방송이 되면서 설 자리를 잃었다. 시청자들은 TV 안 밖으로 즐길 수 있는 살아있는 스토리를 가진 예능 콘텐츠에 관심을 보인다. 이는 예능에서 말하는 리얼의 덕목이 일상성에서 진정성은로 진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같은 이유로 예능 제작 과정은 복잡 방대해지고 촬영 분량은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촬영과 방송 사이의 틈은 물리적 정서적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진찰을 내보이는 사람은 사람의 매력은 더욱 중요해졌다. 방송 감각이 있고 눈치가 뛰어나며 개인이나 관계 맺기. 배능한 익숙한 예능 선수들의 활용도는 점점 떨어지는. 대신 진찰을 가져다 보여줄 수 있는 누군가가 더욱 매력. 적인 예능인으로 각광받는다. 제작진이 제시하는 대본과 데이트 코스 없이 출연자들이 직접 준비한 상황에서 펼쳐지는 현실 만남이 콘셉트다. 시청자들은 흐름을 지켜보면서 깊어지는 연애 감정을 즐긴다. 프로그램은 방송을 위한 만남이란 전제를 밝히면서도 감정. 이 발전의 방송 안에서 머물 수도 있고 밖으로 확장될 수 있다며 모든 캐리어린이 믿어달라며 호소했다. 25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낙에서는 이필모가 서수연을 위한 프로포즈를 준비하는 모. 수비 전파를 탔다. 이필모는 프러포즈를 위해 꽃집에다 행복, 진심 등의 꽃말이 담긴 샤먼트 로즈, 수국 등을 골랐다. 이에 사장이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물어봤고 이필모는 서수연을 떠올리며 굉장히 특별하다라며 회 단보도에서 만난 사이니까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꽃을 산 이필모는 소개팅녀 서수연과 함께 자신의 후배가 운영하는 식당에 갔다.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를 빠져나온 이필모는 생전처음 보는 식당 손님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그는 방송이 다가 아니라 정말 많이 진짜로 어떤 분을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고 있다며 뭔가 부탁을 좀 드릴까 한다. 모르는 사람이 꽃한 송이씩 주는 이벤트를 부탁해도 될까요?라며 손님들에게 직접 포장한 꽃을 건넸다. 이 필모는 어디선가 보기만 했지 하고 나니까 참 쉽진 안내요라며 이벤트 소감을 전했다. 서수야는 로맨트시스트네요. 이런 이벤트는 처음이라. 며 감동을 드러냈다. 이어 이필모의 지인이 케이크를 들고 와 방송이 아니라 오빠는 사심 있다. 필모 형님이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말했고 서수연은 또 감동을 받았다. 이필모는 백일 계약해서 연애하는 거라고 들었다. 근데 100일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 과연 진심이 없이 가능할까라며 나는 방송에서 가식적인 모습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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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들은 흐름을 지켜보면서 깊어지는 연애 감정을 즐긴다. 연애의 맛을 통해 이어진 필연의 인연이나 침내 결혼으로 완성되는 과정이 그려진다. 제작진 역시 연애의 맛을 통해 일생의 반려자를 만난 두 사람의 시작부터 끝을 담은 풀 러브 스토리. 특집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라고 전했다. 앞서 이필모는 지난 25일 밤 뮤지컬 그날들 공연 커튼콜에서 서수연에게 청혼했다.